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도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삭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기본법 개화관과 쌍둥이인 법안인 학교 민주 아, 시민교육촉진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홍익인간 삭제가 몰라서 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조직적 공세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홍익인간의 이상을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4년을 지내오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 내용 들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상적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일상적으로 겪었던 그런 일들이죠. 근데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그, 예, 공지할 게 있는데요. 그 아까 처음에 교육기본법은 그 민영배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이제 발의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하위법인 학교민주시민 교육촉진법, 여긴 두명이더꼈다 그랬는데, 그김홍걸의원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저기는 반대한다고, 저기는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그 선친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홍익인간은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으면 내가 했겠느냐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저기는 빠지겠다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사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게 된뭐 핵심 사유는 뭐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세월호 사건을 이제 잘못 다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뭐 최순실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이제 박근혜 정권의 이제 정체성을 묻게 했던 이제 교과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랑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뭐 친일 독재 미와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이렇게 했어요 야당일 때는 저도 이때 그이 국정교과서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이제 길거리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정교과서를 친일 독재 미와 국정교과서를 검정으로 문재인정권들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게 바뀌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친일 독재미화관인 우리 교과서에 그동안 담겨있던 식민사관, 친일 식민사관을 제거하는 그런 교과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천만의 말씀이었던 거죠. 정권 잡자마자 역사학 교과서에 관해서는, 역사학에 관해서는 1945년 8월 14일로 그대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한국 독립사 재간행 사업을 폭력적으로 강제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하던 고조선 및 고려 국경 문제 이것도 강제로 공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가람 역자문화연구소에서 식민사학 비판하는 저서를 출간금지시키고 연구비 환수 조치하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온 게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또민주시민교육촉진법이란걸 만들어서 뭐뭐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1년에 다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몰라서 그럴 것이다. 유승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승만 때 물가, 물가 올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장, 시찰 갑니다. 그럼 앞에 누가 가가지고 이 계란값 얼마냐 물어보면 계란값이 20원이면 10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그럼, 아, 10원입니다.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 10원이에요? 그럼 물가 싸네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알든 모르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계란 계란값을 모르고 그걸 갖다가 기본이라고 한 거짓말에 속았다 그래도 책임 져야 되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결국 우리가 4.19 혁명이 배신 당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 정권이야말로 4.19 그 이후에 나온 민주당 정권이야말로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친일 정권이에요. 그 이유가 민주당 정권의 뿌리인 한민당 자체가 그 이승만과 함께 권력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승만에게 팽당하니까 할수 없이 야당의 길을 걸었던 친일 반민족 지주정당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강렬을 보면 90%가 다진는파들이에요또 마찬가지로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하는 민족 사학 억압, 탄압 이걸 보면 도대체 역, 그,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냐 역사관이란 건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드리면 아까 구미정 교수님이 좀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요 정권 잡자마자 한국 독립사 사업을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폭력적으로. 이유도 없어요. 뭐 이유 될 게, 무슨 이유 되겠습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피로 쓴 한국 독립사를 왜 강제 중단해야 되느냐. 점수도 좋았어요, 이거는. 다 점수 체계가 있는데 80점 이상 넘으면 은 무조건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80점 넘었는데 무조건 강제 중단시켰어요. 야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요 어, 문재인 정권에 그랬어요 진짜 저희는 4년 동안 겪고왔어요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 날 제가 축하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축하 전화합니까 하니까 촛불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역사적폐 청산하고 승민사학 청산하겠죠. 그래서 축하 전화드립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눈치라도 봤어요. 친일할 때. 이 정권은 눈치도 안 봅니다. 그런데 구조가 있어요. 조금 아까 오정홍 코리아 히트토리 타임스 편집인이 이 삼각편대 이야기했죠? 교육부, 민주당.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 삼각편대를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 식민사학자들이 감사원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해요. 제목은 좋죠. 역사 교과서의 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정부 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적극감 가담한 정부기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사편찬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국편 해체해야죠. 자기네 편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요. 내용도 하나도 안 바꿉니다. 자기네 편육이냥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감사원 앞에서 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들이 비리가 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비리가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의 연구비 지원한 게 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효군이라는 덕정열의사학과 교수가 거기서 말을 했어요. 지난 3년간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의 사업성과는 고려왕조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일 때까지 뻗어나갔다는 허황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편향된 국수주의적 역자 인식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학술적 신뢰성이 비약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를 감사원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 그럼 그런 공개 학술 토론하자. 너희들 와 그러면 여기서 한 것이 과연 학술적 신뢰성이 비약한 가설인지 너희들 말대로 고려가 이 사람들은 고려가 어떻게 되어있다고 보냐면 고려 국경이 이렇게 압록강에서 함경남도까지 있다는 거예요 다슈다스키치를 비롯한 진해괭이라는 이케우치 히로시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만든 거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아직도 이거했는데 이게 맞는지 이날에 고조선연구소에서 연구해 봤더니 고려 국경에 지금의 그 요년까지다 차지했다는 건데 그게 맞는지 학술토론 하자는 거예요 학술토론 안 하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감사원 앞에 가서 이, 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아주 훌륭한 지도인 동북아 역사지도사업을 좌초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외출하셨나 그랬어요 감사원에 가가지고 우리 같은 민간단체를 갖다가뭐 감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실천하더라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이그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검정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박근혜 때 국정 교과서하고 톡지 안안 틀려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은 천리장성이 이렇게 나와있고 천리장성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고려의 동계가 이렇게 해서 경상도까지 나와있죠 동계 그러면 여기 천리장성을 해놨으면 여기에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도 없는데 장성을 짰고 거기 군인들 배치하고 그럽니까